네, 반갑습니다. 이찬아입니다. 그, 9월 평가원 시험 어떻게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어? 어, 무신정 어렵죠. <웃음> 그, 이걸 30번 내로 다풀수 있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한두 문제 정도는 좀 과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18문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과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학투, 이제, 특징상, 그, 1번부터 10번 정도까지는 휭 하고 나갈 수 있게 문제 배치를 다 해줬고, 그러니까 한 2페이지, 빠르면 2페이지 끝까지 뭐 11번에서 12번까지도 가능하겠죠, 아마도.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서 퐁당퐁당하면서 이제 난이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과한 문제들이 한두 개씩 들어가 있는 그런 특성이 그대로 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원하고는 항상 다르지만 다르게 그 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쪽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화투는 의외로 실수가 좀 적은 편이죠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개념의 오 개념의 함정을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실수는 적지만 그래도 이제 1 2페이지에서 빨리 푼다고 막 허둥지둥 하다가 틀려버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 2페이지는 차분하게 좀 차분하게 푸셔도 옆에 친구들하고 그렇게 큰 시간 차이는 안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시다가 좀 걸릴 만한 것들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한 12번 문제 정도? 12번 문제가, 변수를 잘 잡으면 되는데, 이것도 기출문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예, 비슷한 형태가 그래서 기출 문제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용질을 뭐 x로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대충 용질 전체의 값을 퉁 하고 변수를 잡아놓으면 좀 쉽게 풀린다는 거 그래서 그 기출문항 좀잘 이해해 놓으시고 산과 염기에서 ka, 산염기 산염기 평행에서 ka 값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식이라든지 변환관계를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놔야죠 그럼 거기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빨리 뽑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어 16번 정도는 16번도 이게 비슷한 게 앞쪽에 나와 있어요. 이 문제가 아 앞쪽이라는 게 이제 기출문항에. 그래서 그 부분들 아 이건 이렇게도 볼수 있겠다를 정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풀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쭉한 바퀴 돌아가지고 방영식 풀면서 또 갔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12번하고 16번 빼고는 아마 12번, 16번도 나름대로 그거기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했으면 아마 세 번째 페이지 17번까지는 막 크게 어려움 없이 막쭉 갔을 겁니다. 반응 속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냥 1, 2, 4, 8, 16잘잘 때려가지고 넣으면 어찌 되어? 근간에 답은 비슷하게 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가장 어려웠던 건 이제 18번이죠. 여기서는 18번에서 이걸 내가 실제로 어떻게 푸느냐.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이 자체가. 따라서 쌤이요거 해설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과연 실전에서 그렇게 쓸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좀 과하게 냈다라고. 쌤 생각이지만, 내 생각엔 좀 과하게 낸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또잘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풀었던 친구도 있겠죠. 그런 친구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나도 공부 좀 하게. <목소리> 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뭐 19번은 그냥 하시면 될 거고, 20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뭘 수로 쓸 거냐, 뭘 분류로 쓸 거냐,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둘 중에 뭐좀더 편한 걸로. 그러니까 뭐가 좀더 편한지 찾는 것도 능력이죠. 그렇게 해서 K값의 B, 그리고 온도의 B, 그리고 뭐 부피의 B 이용해서 푸는 거 활용하시면 아마 시간이 뭐 그렇다고 팍 하고 뭐와 하고 막 1분 만에 풀렸어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 4분 정도 잡으고 나게 하시면 풀릴 정도의 문제예요. 여튼간에 몇 가지 정리할 게좀 있고요. 그 정리하는 포인트 좀잘 잡아놓으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본인이 빠진 부분들, 그또 계획을 좀잘세우셔가지고 수능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케이. 세우셔서 학업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잘 하시라고요. 첫 페이지 1번부터 10번까지는 쭉 한번 갈 건데요. 특별히 걸린 게어려울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짧게 워딩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번 네, 문제 다 읽어봤겠지만 총매, 두 번째 줄에 총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 총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바꾸는 거니까. 따라서 그 가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가지고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줄이면 쉽게 넘어가 버리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거 묻는 것이 1번. 네, 2번. 어, 그 이온 결정 NaCl하고 금속 Ni, 그다음에 그 다음에 분자 I2가 있는데 쓱 봤을 때 서로 다른 원소끼리 붙어 있으니까 A가 NaCl. 그래서 이게 X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개씩 붙어 있으니까 얘가 Y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게 Z 리튬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싹 뽑아내시고 바로 문제 푸시면 X는 NaCl이니까 이용 결정이죠, 맞고. 그다음에 Y는 I2입니다.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죠, 금속 결합이 아니고, 그래서 땡. 다음에 이거 Z는 체심이방이잖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하나. 꼭지점은 원래 사이즈의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곱하기 8 하시면 되죠. 그치? 렇 따라서 1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8 하시면 전체 이 단위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게두 개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맞고 다음 응. 자, 우리가 분자 간의 힘인데, 기본적으로 OH, HF, NH 있으면 수소결합 한다는 거. 그래서 X, 수소결합이 존재하느냐? 그게 X니까 H2O, 요거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 요두개 구분을 하는데, 기억보기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면 되잖아. 쌍극자, 쌍극자 힘, 극성분자냐죠. 그래서 N은 극성이고, CH4는 무극성이니까, AY. 따라서 기억은, 기억은 적절하다가 맞죠. 그다음에 분산력은 모든 분자 사이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무조건 존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기준근론점 수소결합하는 H2O가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큰 차이가 안 난다면 그래서 H2OX가 Y가 누구죠? 예, CH4, 제보다 크다는 것도 맞죠. 그래서 기이디가 전부 다 맞는 말. 됐죠? 다음. 자, 4번 문제는 화학반응식과 양쪽 관계 기본 조금 잡아놓고 아주 기초니까요. 기초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엔탈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응의 엔탈피가 A거든요. 그런데 보기에서는 N2하고 O2 만나서 역반응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 그럼 역반응이니까 마이너스 A 해주시고 부호는 반대로. 즉 엔탈피에서 부호는 방향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분자량은 A28이니까 1몰. 그 다음에 A32이니까 2분의 1몰. 그런데 반응 수가 2대 1이거든. 그러면 A도 1몰, 2분의 1몰이 다 사라지겠죠. 근데 반응한 양이 엔탈피에서 개수는 몰수라고 했잖아. 그치? 2몰이 아니고 1몰이니까 몇 배? 2분의 1배. 따라서 열도 2분의 1배 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네, 볼타전지하고요. 다니엘 전지 내용인데요. 볼타전지, 다니엘 전지. 어, 볼타전지는 중요한 게 반응성이 약한 녀석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수소이온이 수소기체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가에서 B의 질량이 감소했다는 건 애가 녹아나갔다 이거거든. B가 반응했네. 따라서 B가 A보다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크고 그리고 수소 기체가 여기에서 발생하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산화되는 거 B 환원되는 거 수소 이온 A는 반응. A의 질량은 일정. 그럼 똑같이 B가 더 반응성이 세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B이온은 증가할 거고, 그렇죠? 그럼 그러면서 전자를 만들어서 전자는 니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그 전자를 A 플러스가 막 먹어서 A로 속출되니까 A의 질량은 증가해버리겠죠. A 질량 증가, A이온 감소, B이온 증가, B의 질량 감소. 그러면서 이쪽은 양이온이 많아지니까 음이온이 일로 이동하고 염달이 통해서 A는 양이온 감소하니까 양이온이 염달이 통해서 이동을 하겠지, 그렇지? 그 기본적인 내용 묻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금속의 이온화 휴양성은 B가 A보다 크다, 맞고. 나에서 전자이동 방향은 온이다가 맞고. 다음에 나에서 전지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전극 A의 질량은 점점 A가 달라붙으니까 그렇죠, 증가죠. 그래서 이것은 땡, 감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리온 되는 겁니다. 이뭐 기본적인 문제 한 거니까 눈에 힘빡 주시고 답몇번 나올 정도로 정리해 놓으세요. 자, 다음에 반응 속도인가요, 이게? 어쨌든 n 는요 음, 이게 핵심이죠. 전체 질량을 일정해야 돼. 그럼 전체 질량을 내가 10으로 잡으면 C1. 그다음에 전체 10 잡으면 C3. 전체를 내가 10으로 잡아야 되니까 10하고 에, 어 10이니까 4 되겠죠. 그러면서 각 10분당 얼마씩 증가했냐 보면 여기는 C가 2 증가했고요. 2, 이거랑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C가 1 증가한 거지 뭐. 질문이 반응속도 물었는데 이거는 실수하기 딱 쉬워. 그러니까 처음에 0부터 20분까지는 C가 3 생겼거든. 그리고 0부터 10분 동안엔 C가 2 생겼거든. 그래서 2분의 3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속도니까 나누기 시간을 줘야 되거든. 따라서 위쪽은 20분이고 밑에는 10분. 분모는 10분이니까 시간비는 1대 2가 되는 것이. 그래서 반응속도비는 4분의 3이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 주의 좀 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다음 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증기 압력 누가 더 세죠? x가 더 세죠? 밀어 올렸으니까 따라서 증기 압력은 온도가 일정할 때 증기 압력이 x가 더 세니까 기역이 x고 니은이 y라는 걸 일단 뽑아내시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현재 왼쪽이 T 1도시니까 여기서 여기 차이가 바로 h가 되는 것이, 그렇지? 그럼 보기 가시면 기억은 X다 맞고요. H는 요차이값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P2가 아닌 것이. 기준 끓는 점은 1기압일 때, 즉 외부 압력이 760일 때 그때 온도를 얘기하니까. 따라서 Y의 기준 끓는 점은 바로 요 지점. 그래서 T2보다 낮다가 아니고 높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땡. 그래서 맞는 거 기억하나. 아주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죠. 음. 다음. 네, 8번 전기분해에서는 쌤이 얘기한 게 CL이었잖아요. 그렇칼카나마알아서좀 기억 좀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CL. 그래서 그 전기 수용액에서 CL- 음이온이 있으면 플러스 극에서는 CL2가 나온다. 그래서 CL이 있으니까 여기는 똑같이 CL2. 그리고 구리, 이건 CU 나오겠죠. NA, 칼카나는 안 된다고 했었잖아. 따라서 여기서는 물이 전기분해가 되고 물, 전기에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O2냐? 구이고요 틀렸고. 다음에 니은 H2죠? CL2 아니니까 틀렸고. 그럼 답은 ᄃ이겠네. CU, CL2를 전기분해할 때 산화반응은 플러스극에선 산화일어나고요 마이너스극에선 환원 일어나잖아. 그치? 가장 기본적인 건 따라서 귿만 답. 그래서 8번은 디귿 되는 거죠. 다음 갑니다. 봐요. 쭉 가잖아요. 십몇 번까지. 자, 표는 A하고 B에 대한 자료인데 이거는 PV는 NRT 이용해서 몰수 뽑아내는 거죠. 어, 몰수를 뽑아낼 수 있고 PVT 가지고 그다음에 질량 나왔으니까 분자량도 구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몰수는 온도도 다르니까, 온도도 다르니까 PV 나누기 T. 그래서 T1, V1, P1로 잡으면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너 2분의 1. 똑같이 두개 곱해서 L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4. 그러니까 Ag이면 2분의 1이고 A가 Bg이면 3분의 4예요. 그런데 A를 Ag 썼으니까 A는 2분의 1몰 거들로 썼고요. B는 3배 시켰으니까 몰수도 3배겠죠. 따라서 B는 4몰 두 개를 혼합했으니까 더하면 전체 몰수는 2분의 9몰이 되고 그 값이 압력은 2, 부피도 아이고 아니구나. 어, 압력은 4, 부피는 1부이니까 1. 그리고 나누기, 그렇죠. 온도는 X. 됐죠? 그래서 X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럼 X 넘어가면 어, 2, 4, 8 밑에 이렇게 되려나? 그렇죠? 그래서 9분의 8. 됐죠? 9분의 8T. T는 1로 잡은 거니까. 이게 9번. 다음 넘어갑시다. 근데 이 정도는 아주 기본 내신 정도 문제 10번 문제는 상평형 그래프 볼수 있냐는 건데 X, Y 찾아야 되는데 N은 T2P니까 패스하고요. 이게 1기압이라 나왔잖아요. 1기압에서 고체 액체가 상평형을 이루려면 왼쪽은 이게 이산화탄소네요. 1기압일 때 고체 액체는 평형을 절대로 이루지 못하죠. 따라서 아, 이 녀석이 X에 대한 거고 이게 Y에 대한 거고. 그렇지? 그리고 렇지그 X는 T1도씨 1기압 그래서 고, 우리가 고체, 제 얼음, 이거 물이잖아요. 물, 영도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대충 여기를 1기압 잡아 놓자고요. 1기압. 그러면 여기가 T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X에서 이건 3중점이거든. 그럼 요 지점이 T2가 되고 여압력이 P가 되는 거지. 뭐. 따라서 기억보기는 이게 음의 기울기니까 T2가 커요? T1이 커요? 해서. 그렇죠. T2가 더 크죠. 다음에 기억은 그럼 똑같이 t2도씨 p기압에서, 아, y네요. t2도씨는 0.098. 그럼 대충 여기쯤 될 것이고. 그리고 압력은 0.006. 그럼 여기 어딘가 되겠네요. 그치? 요게 ᄂ. 즉, 여기 기억이죠. 기억. y에서 기억. 무슨 상태지? 액체가 아니고 기체. 그치? 다음에 이거 25도씨 p기압에서, 25도씨 p기압에서 x 요거네요. 그럼 25도씨면 온도를 대충 여기 잡아놓고요. 피기압이니까, 또또또또또또또여기좀 두두 되겠네요. 안정한 상해수로몇 개? 한 가지 되는 거지. 땡.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가 되는 겁니다. 됐지, 알?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11번. 네, 11번 들어가겠습니다. 그, 해스법칙에서 그 결합에너지 이용을 하는 거잖아. 그치? 응.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결합에너지는 A가 B가 될때 결합 에너지라는 건 A를 끊을 때 에너지, B를 끊을 때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는 더하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는 빼고 그래서 요 개념 이용해서 그대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결합이 같은 결합들이 좀 있거든. 따라서 뭐다 쓰기보다도 같은 것들은 좀 치워주자고 그러니까 CC 하나니까 CC 하나 치우시고 그 다음에 H가 CH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 8, 9, 1열볼거 없이 모든 H는 다 탄소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 C, H는 다 지워져버리겠지 뭐 그럼 남는 거뭐 있어? 여기서는 C, C 결합 두개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더하니까 C, C 결합 두개2 e 곱해서 더해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성물에선 이중 결합이잖아 요건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해주시고 얘는 뭐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 따라서 요거에다가요거뺀 값이 얼마라고? 어이 녀석이 엔탈피 A다 질문이, X가 얼마냐 물었으니까, 싹 넘기면, 마이너스 A 하고, 그 다음에 696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예,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음, 아이쿠. 여기 농도 문제인데 이 농도 문제는 이전에 교육청 그그 그 기출문항에도 올려놓고 설명을 했었는데 교육청에도 하나가 있었어요. 비슷한 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개요는 0.5 몰랄농도 A에다가 계속해서 <웃음> A를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용질만 넣는 게 아니고 넣다 보니까 물의 양도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몰랄 농도가 6분의 5 됐다. 요 자료 하나 가지고 최대한 뭐 X 걸 먼저 다 뽑아내시고 그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여기 Y를 구하라 이 문제 형태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변수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 X%인데 25g이면 얼마 있죠? 용질의 양은? 뭐 곱하기 어, 용액의 진량 나누기 100 그러니까 4분의 1 엑스그램 그리고 그걸 또 나누기 화학식량 100해서 몰수로 바꾸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은 숫자가 되게 복잡하잖아그 그치? 그래서 이제 지전에 나왔던 그, 그 아마 교육청 서울신인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서도 하나하나 계산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변수를 조금 다르게 잡아줘 잡아줘 가지고 문제를 좀 편하게 푼 예, 그 농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교재에도 그래서, 그거를, 그, 변수 잡는 걸로 해서, 좀 편안하게 가도록 하면, 그, 첫 번째, 원래 그, 몰랄 농도라는 건, 결국엔 용질의 몰수와 용매, 그니까 러 물이죠. 물의 몰수, 비, 그 비를, 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그 비의 관계가, 뭐, 전체가 6분의 5몰이면,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얼마죠? 뭐 아, 물, 은 1000g이 있다. 근데 뭐, 그 몰수비나, 음, 위에는 용질이고, 밑에는 용매니까, 뭐, 질량비나 뭐 숫자는 다르겠지만 그 비율은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거 활용해서 문제를 일단 좀 가면 은 몰랄 농도는 우리 알죠? 자, 요거 먼저 딱 가면 아, 0.5몰이 있어. 0.5몰인데 화학식량 100이니까 몇 그램? 어, 50 그램이 있어. 50 그램.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물1000 그램에 따라서 1050 그램에 물은 1000 그램 있고 용질은 50 그램 있고 몰수는 0.5몰인데 그게 105 그램. 전체가 105 그램 있다 있으니까 용질은 몇 그램? 5 그램. 그리고 물은 몇 그람? 100 그람이다는 그냥 눈에 힘빡 주면 나올 정도로 해놓으셔야지.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25, X% 25 그람인데 요 녀석 내가 변수를 좀 새로 좀 잡아주려고. 그러니까 다시 이거, 이거 곱해서 나누기 100 하면 4분의 1 X 그람, 나누기 또100 하면 몰수. 아, 복잡하잖아. 그치? 따라서 어떻게 잡을 거냐. 어, 여기는 용질 칸만으로 놓을게요. 여기는 물요렇게 하나 해놓을 까요 거예요. 응. 용매 물. 그렇죠? 응. 따라서 결국은 몰랄 농도라는 건 용질과 요물요 둘의 뭐애는 질량이고 애는 몰수인데 그 비율이나 또는 이 녀석을 질량으로 바꿔놓고 그 비율이나 어쨌든 그비가몇대 몇인지만 우리가 맞춰주면 되니까 따라서 저기는 용질이 그냥 5g이다 쓰죠. 몰수 말고요. 그리고 그때 물의 양은 100g이었다. 이렇게 쓸게요. 근데 거기에 X% 25g 넣었는데 여기에 용질을 막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X% 2 5 g 엔 용질이 음, a g 이다 쓰죠. 뭐. 그러면 합쳐서 25g이니까 전체 물의 질량은 얼마? 25-A라고 쓰면 이게 좀 편하죠. 이게. 그렇지? 이렇게 가로 쳐서 이렇게 해놓을까? 응. 됐죠? 그래서 요두 개를 이렇게 섞은 거야. 더해버렸어. 그런데 더했을 때 몰랄 농도가 6분의 5. 그러면 이것도 제요 똑같이 전체 물이 1000g 있을 때 애는 6분의 5몰 있는 거고 6분의 5몰. 그런데 난위 애를 몰수가 아니고 질량으로 바꿔놨거든. 따라서 위에도 질량 바꾸려면 몰수에다가 화학신량 배꼽하면 되지. 따라서 이들의 관계인 거야. 그럼 요걸 그대로 하시면 쭉쭉 나뉘어지잖아. 싹싹 지워지고. 그렇지 5도 이렇게 나뉘어지네요. 이로 그럼 요두 개. 용질의 질량과 물의 질량비가몇 대면 나오지? 6분의 1과 2니까. 그렇지. 요두 개가 1대 10이 나오는 거야. 즉,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가 1대 10이라고. 그럼 좀더 편하게 우리가 A가 얼마인지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요렇게 곱해서 같아지면 되니까, 요렇게 곱하면 60. 더하기 12A. 는, 125-A죠. 마 그치? 자, 그러면 13, 아이고, 12A 맞죠? 그럼 요거는 13A는 60배면 얼마나 오지? 65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럼 싹다녀 오시네. A는 5라고. 그럼 됐죠? 아, 이거, 여기에 용질이 5g이 있어. 5g. 대체? 그러면 여기에는 몇배더 많이 했어? 3배 더 많으니까 15g 들어간 거지, 뭐. 추가로. 그럼 저기 용질 5g에 이거 15g 넣었으니까 여기는 전체 용질이 몇 g인지 계산되겠죠? 이제 뭐 X하고 Y 구하는 거니까 X부터 한번 해보자고. 전체 용액 25에서, 어 용질이 오니까 25분의 5 곱하기 100.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100 해놓으시면 4, 4, 5. 그렇죠? X는 20% 20 나올 거고. 이제 여기에서 요 몰라 농도 계산 한번 해보자고. Y. 뭐, 이건 뭐 끝났죠 자 그러면 전체 요렇게 해서 물의 질량은 얼마지 음, 저거 100g에다가 75 중에서 15g이 어, 용질이잖아 그치 그럼 60g이 물이니까 100 더하기 60이니까 전체 물은 160g 있는거죠 160g에 용질은 저거 5g 이거 15g에서 20g 있거든 그럼 우리가 몰랄농도 정의에 따라가지고 몰랄농도는 물, 100, 물 1000g에 용질이 몇몰 있냐잖아. 그럼 용질은 현재 몇몰이 있어? 화학식량 100이니까. 그렇지. 어, 5분의 1 0.2 몰 있네요. 그렇지? 따라서 Y 용질은 0.2 몰이 있어. 160g에. 그런데 저 정의는 160이 아니고 1000g 돼야 되니까 160을 1000하려면 얼마? 160분의 1000. 16분의 100 해주면 되겠네요. 16분의 100 그렇죠? 따라서 이게 y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가 쓱쓱쓱 나뉘어지게 되고 이 위에 하면 5 떨어지고요. 4, 4,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4분의 5에 3. 그래서 y분의 x 답은 x는 얼마 나왔지? 20. 그리고 y는 인버스 뒤집으면 되니까 5분의 4 해서 1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번 같은 경우는 쓱 보고 아, 변수 잡는 게 숫자가 너무 작다 차 같으면은 요렇게, 음 여기에 있는 용질의 양을 A, 여기에는 용질의 양을 뭐 X,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푸시는 게더 편해요. 오케이? 그 문제 잘 뒤져보시면 기출에 서울시 교육청 쪽에 있을 겁니다. 있을 거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자, 화학평형이니까, 우리 산연기평형이죠? 산연기평형에서. K 값에 대해서는 좀잘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HA에 대한 거니까 HA, H, 그 다음에 A. 그리고 내가 이걸 근사하게 되면 초기 농도분의 수소이온의 제곱 A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식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pH, 이건 순수한 불이니까 7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pH, 수소이온 농도 나왔고요. 이게 바로 뭐죠? 그렇지. 요 값이잖아. 이 값이 P가 나온 거잖아. 따라서 이걸 가지고 내가 첫번째 KA를 내가 계산을 해내면 K 계산하면 뭐 A하고 A-의 몰수, 몰 농도비나 몰수비나 2분의 1 떨어질 거고 그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수소이온의 농도 7이니까 1 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면 N은 0.5니까 5 곱하기 음, 1 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억보기가 요 관계식 이용해서 KA 구해라 그래서 기억은 맞죠? 대체? 자, 은이 뭐냐면 하 나에다가, 나는 여기에다가 NaOH를 0.01몰씩 집어넣은 거야.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순수한 물인데 뭐 특별히 반응 하는다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고체 용질 때문에 뭐 부피 변화 이런 거 없다고 라 했으니까 에? 따라서 100ml에 0.01몰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어, 얼마니? 0.1L, 0.1몰 .1L, 농도네요. 따라서 여기는 NaOH몰 농도가 0.1, 0.1몰 농도니까 P, OH겠죠? 그건1 떨어지겠지. 질문은 1에서 음, 수용액의 pH거든. 야, 잘 질문해도 자료는 그 x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pH가 O, 아니니까 pH는 13 나올 거고. 이에서만 내가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럼 이 e 같은 경우는 애를 0.01몰 넣으면 애랑 애랑 1대 1로 반응하니까 애는 그렇지 0.01 되고 애가 0.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똑같이 내가 ka는 여기 계산을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 ha분의 a는 1분의 2 되니까 2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때 수소이온 농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는 요거 쑥 넘어가면은 2.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8승 떨어질 거고. 그럼 여기서 ph라는 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니까 8 마이너스 로그 2.5가 되는 거지. 로그 12일이던가? 아, 나도 수학 안 한지 너무 수학하는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근의 공식도 기억이 안 나요. <웃음> 자, 이렇게 되겠지 어쨌든 간에 뭐 비웃지 마시고. 그럼 요 값은 8보다 작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8보다 그냥 작어. 요 정도만 작은데, 음, 그게 1이 아니니까. 그냥 7하고 8 사이야. 이렇게 대충 해 놓을까요? 자, 그러면 니은 보기 x는 2보다 작냐. 그럼 애가 제일 적어 7보다 7이면 2면 13할까? 7분의 13. 제일 작은 값 7분의 13 해도 이안 되죠. 그렇지? 아, 그래서 2보다 작다. 요거는 맞네요. 되죠.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맞겠지, 뭐. 다음에 티그이 가의 2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NAOH 넣기 전에 여기 2에다가, 2에다가, 0 1몰로산 집어넣은 거야. 이게 이제 그 완충용액 관련된 내용이, 내용인데, 그 완충용액. 어쨌든 이두 개가 산역기 편형을 이루고 있거든. 화학식 없죠? 써줄까? 이거 머릿속에 써야 되니까. 따라서 얘도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해도 요만큼 있고, 얘는뭐 거의 없는 상태. 아주 조금 있는 상태. 거기에 hc에 h 플러스를 넣으면 이 녀석의 양이 증가니까, 하 그렇지, 루이샤틀리에 따라서 역반응 우세로 진행되겠지 뭐. 그 결과, ha의 양은 증가고, 하이 녀석의 양은 감소거든. 초기에 요 값이 2, 1이니까 싹 지우고, 2, 1이니까 2분의 1이었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a 마 양이 줄어들잖아. 따라서 요 값은 2분의1보다 작다. 그래서 t 도 맞는 것이그렇치 그래서 요티귿 보기는 완충 용액 또는 거기에서 평형 이동과 관련된 내용, 완충 용액에서. 그래서 그냥 쓱 보고 어, 산 들어갔어. 어, H 넣었으니까 A가 줄겠네. HA가 증가하고 그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근게 아직까지는, 아까 문제 하나, 그, 12번인가, 여기서 번 조금 시간 꼬였다면, 뭐, 뭐, 잘 친구, 하한 친구들은 그냥 막 풀었겠죠, 아마도. 특별히 그거 없이 무난하게 오고 있죠. 14번은, 그냥 PV는 NRT 이용해서 이제 멀게 뭐 푸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PV는 NRT라는 건 압력과 온도와 부피 관계를 이용해서 몰수, 비를 뽑아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온도는 일정하니까, 이들의 몰수는 PV라는 거. 요거 머릿속에 놓고 때려가는 건데. 어쨌든 사실상 이것도 봐요. 4분의 5 곱하기 2니까 2분의 5. 2분의 5쓴 것도.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2분의 3. 이것도. n 는암 모르니까. 실제 몰수입니까? 몰수비입니까? 그렇죠. 여기에 나온 것도 몰수비죠. 그리고, 여기에서 A하고 B를 반응시켜가지고, B가 모두 소모됐다 했거든? B를 전부 다 없애버렸어. 그럼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건 A하고 C인데, 그들의 몰분율, 몰분율도 전체 몰수 중에 A의 몰분율이죠. A가 1차지 한다는 거잖아. 이것도 B잖아요. 그치? 따라서 이걸 통해서도 B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도 B가 나오니까 뭐이 녀석의 몰수를 뭐 1N, 2N, 3N, 저 녀석의 몰수를 1X, 2X, 3X에서 X하고 N 관계를 뽑아내는 게 원래 정석인 거고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는 대충 몇 배인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실제 면 몰인지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들도 B는 하나 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보다도 이걸 까 가지고 뭐 여기서 a가 반응 후에 1 있었고 전체 3이니까 c가 2 있었어. <웃음> 그래서 요 b를 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을 거기에 맞춰버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웃음>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B가 없는 상태인데, 그럼 초기가 얼마냐 이거예요. A하고 B가 반응했어. C가 두개 생기려면 A는 하나 사라져야 되니까, 초기 A는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B는 1이 되는 거죠. 아, 초기에 A하고 B가 2대1의 몰수비로 있었다. 그럼 이 1로 깎버리면 A의 몰수 2하면 N은 1 되는데, 음, 아니다. 이걸 까는 게 좋겠다. 요건 B로 두고, N을 어. 2대1로 잡아놓을게요, 그냥. 음. 따라서 초기에 몰수비가 2대1이었다. 그러면 PV, 요 녀석을 까는 걸로 해요. PV가 바로 몰수로. 따라서 요거 곱해버리면 2분의 3몰. 근데 B보다 A가 2배 더 많았으니까 N은 3몰. 그럼 요 안에 그대로 하면 N은 2분의 5몰.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반응 전에 전체 몰수가 얼마였죠? 음, 요것도 1기압 돼버리겠네요. 그럼 2.5에다가 3에다가 1.5. 1.5, 2.5 하면 얼마지? 4, 3. 전체 7몰 있었네요. 7몰. 그렇죠 그리고 반응을 했더니 반응을 했더니 자 그러면 애가 1이 애가 2가 아니고 3이니까 여기 몰수를 죄다 2분의 3배 시켜주면 되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반응 후에 3인데 반응 후에 3모를 3모를 2분의 3배 시켜주면은 3배 시켜주면 2분의 9, 9 4.5몰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는 4.5몰이 있고 위에는 반응 안 하니까 2.5몰이 그대로 있겠죠 그럼 반응 후에도 얼마 네,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다. 왜냐하면은 전체 변화가 빵이니까. 그래서 반응 후에도 그냥 7몰 되는 거네요, 7몰. 그럼 7몰이 뭐죠? 음, x 구하는 거. 아, 여기하고 여기에 고정 장치 풀었을 때 부피 비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7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 여기에는 2.5개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는 몇개 있어야 되지? 4.5개 있어야 되지. 그런데 전체 몰수비는 압력이 압력까지 같으니까 부피 비잖아요 따라서 2L고 여기 전체 5L니까 5개, 2개 아, 7개니까 여기 5개, 여기 2개 그렇지? 그러면 합쳐서 4.5니까 여기는 몇 개? 2.5개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몰수가 같기 때문에 부피비는 그렇지 같다 그래서 X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아, 그렇죠 몰 분율 잘 처리 여기 몰 분율 처리해가지고 애초 얼마냐 그러니까 애초에 몰 수비하고 그리고 PV는 N 요걸 이용해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요 다음에 15번 그 산연기 쪽이잖아요 그렇죠 KA는 아, HA 분의 H 곱하기 A 대략 근사식 쓰면 초기 농도분의 수소이온제곱.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A 대신에 B를 쓰게 되면, 에, 그렇죠? A, 그 다음에 OH, A, h 쓰시고, EH를 내가 OH로 포지하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짝산과 짝연기의 K값의 곱은? 그렇지. 맞지? 10에 마이너스 14승.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HA라 돼 있으니까 A 마이너스가 가수 분해한 거거든. 그럼 이 녀석은 K값이, 그렇지. 염이니, 염기니까 KB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KB니까 나한테 중요한 건 pH가 아니고 POH죠. OH의 농도. 이 H가 아니고 OH니까. 그럼 애가 10이니까 n은 4, 1 0의 마이너스 4승 나오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녀석의 KB값을 계산하면 KB는 그건 근사로 하니까 이걸로 하면 돼요. 초기 농도 0.1, 1 0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OH농도가 1 0의 마이너스 4. 그거에 제곱시켜줘야 되니까 1 0의 마이너스 8승. 따라서 이 녀석은 1 0의 마이너스 7승 나오겠네. 아, 그러면 HA의 이온화 상수는 얼마 나오죠? 두 개, KA 곱하기 KB가 1 0의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이 녀석의 이온화 상수는 1 0의 마이너스 7승. 그럼 그것의 10분의 1배니까 N은 그렇죠. 1 0의 마이너스 8승 떨어지죠. 그래서 HB의 이온화 상수는 1 0의 마이너스 8승. 그런데 그거면그 녀석만 넣었을 때 이제 x하고 y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요식 k a 로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8승은 요식 쓰는 거예요 요식 초기 농도는 x 그리고 그때 수소 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승 그거에 제곱하면 되니까 따라서 x는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오겠네 X 구했어요. 그 연습 좀 많이 하셔서, 이 어, 정도 같은 경우는 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 슥 보고 그냥 암산으로, 이런식안 쓰고도 돌 정도로 쭉 해놓으시면 아마 이런 데서 속도를 좀 뽑아내셔야지 후반부에서 아마 조금 약간이라도 여유가 생길 거예요. 여유라는 게 있겠다, 모르겠다. 없겠죠? 아, h p 에서 B-분의 h p 가 Y일 때, 어, 아, Y. 아, 요거 이용하는 거네. 그러니까 KB니까, KB. 아우 소리 어, 소리 리소 아, h b 구나 그럼 h b 에서 10의 마이너스 8승이 K 값인데 h b 분에 어쨌든 아, 이식이잖아요 아이쿠 요거 요거 하는 거잖아 A 대신에 B 쓴 거잖아요 저거는 h b 분에 B 그런데 Y라는 건 B 분에 h b 니까 역수취하면 되죠 따라서 Y 분에 대체 자 K는 10에 마이너스 8승이고 그때 그 녀석의 pH값은 10에 요 H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제곱시키지 말고 마이너스 5승 따라서 Y는 얼마 나오지? 10에 3승 그래서 요두 개를 곱해버리면 얼마 나와요? 10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됐죠? 다음 갑니다. 네 16번 갑니다. 여기 16번 같은 경우도 전에 기출 잘 풀어보시면 이 비슷한 게 있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16번은 셈이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풀 건데 첫 번째는 이 문제 자체에 특화된 거. 그러니까 이 문제에 특화된 게 뭐냐 하면요. A하고 B의 질량 합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A하고 B. 그래서 일반 방법, 방법 제한 설명을 한번 쓱 하면 A하고 B의 질량 비 아, 그 전에 <웃음> 온도 변화는 K 곱하기 물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뭐 어느 지점이든 내가 상대적으로 몇 배냐 몇 배냐 비교할 때 일정한 것들은 다 까도 되잖아요. 물의 양도 일정하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온도 변화가 바로 뭐냐면 전체 몰수가 되는 거지. 뭐 용질의 몰수. 그때 자 A의 질량, B의 질량. 위에는 A의 양, 밑에는 B의 양. 근데 그 질량합이 A는 오른쪽 갈수록 점점점 증가시켰고 B는 점점 감소를 시켰거든. 그런데 전체 합이 일정한 거야. 일정. 그럼 그 상태에서 A의 몰수는 이렇게 증가할 거고 전체 몰수 B는 뭐 뭔진 모르겠지만 뭐 대충 뭐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A고 이런 게 b 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건 전체 몰수. 전체 몰수가 바로 온도 변화하면서, 그렇지? 그럼 그거 더하면 되니까, 요값하고요값도 하고, 요값하고요값도 하고, 다 요런 관계죠. 전부 다가.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삼각형 딱 나오잖아. 1대2대3이면 요 차이 값, 1값도 1대2대3이라는 거. 비례 관계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거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숫자 조금 바꿔가지고 위아래로 합쳐서 5g인데 그걸 60으로 맞춰야 되니까 오 12, 12배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너는 12g 잡으시고, 얘는 12배 곱하니까 4 8곱 잡으시고, 얘는 1분의 3이잖아요. 1분의 3 합쳐서 4대 60 되려면 15배 곱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밑에는 15 잡으시고 위에는 3배니까 45 잡으시면 숫자는 다 끝났죠.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 이용해서 요 x값 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간다 해볼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A는 얼마 변했지? 12가 45 됐으니 33 증가했죠. 전체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A가 33 증가하면 B는 뭐 당연히 33 감소하는 거지. 뭐. 그랬더니 온도 변화 또는 전체 볼수. 온도 변화가 전체 볼수니까. 뭐그 값은 26이 15로 어떻게 됐지 예, 11 감소했죠. 11. 오케이 아33 A 33 증가하고 B가 마이너스 33 증가하면 전체는 11 줄이면 돼 이런 거죠 뭐 그럼 똑같이 요건 결과 나왔으니까 26이 21로 얼마 줄었어요? 5 줄었잖아 몇배 11분의 5배 그러면 요 값도 몇배 그렇죠 11분의 5배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11분의 5배를 시켜주면 35 얼마 되지? 그렇지 15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35 그렇죠 따라서 아 A는 1 5 g 다 증가시키면 돼. 그러면 X는 여기에서 15 증가하니까 12 더하기 15니까 얼마? 27 나올 거고 합쳐서 60 돼야 되니까 N은 33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3으로 나누면 11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 예, 2번. 됐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질량합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 이 값을 뭐 지멋대로 막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지? 일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뭐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포인트+ 포인트 딱 잡았을 때 그럼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몰수와 관계된 거니까 이렇게 따시면 되죠. 너 A가 10이고 이게 45야. A가 몇대 몇이 관계로 있지? 어 질량이 어, 뭐 질량이 몇대 몇이죠? 3으로 나누면 342, 1 4, 31, 은 4. 3, 35, 3, 15. 그럼 질량비가 4대15니까. 그렇 그러면 몰수비도 4대15. 그래서 4A.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오른쪽에는 15A 이렇게 쓰시고 그렇지? 만약에 여기 안나뉘어시면 그냥 12A, 45A 써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음, 48, 15니까 3, 5, 15 3, 1은 3, 3, 6, 18 그래서 여기에는 16B 그 다음에 오른쪽은 5B 그래서 이게 몰수잖아 4A와 15A의 몰수 b 이거하고 이거의 몰수 b 두 합이 전체 온도 변화가, 이, 여기에서 화초의 개념은 이거거든요. 요식 이용해서 온도 변화가 바로 전체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 따라서 이거가 26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이 15에 해당한다 해서 열립번역식 푸는 게 가장 노말한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합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풀수 있다는 거. 합이 일정한 요 값은 기출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이것도. 네. 둘다 다른 오세요, 둘 다. 음. 다음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17번인데, 짜짠 드디어 이제 반응 속도, 그냥 1, 2, 4, 8, 16, 거기에다가 곱하기 개수비 해가지고 이제 그냥 숫자 노름 하는 거, 그렇죠뭐둘다 1차 반응이니까요. 문제는 첫 번째가 온도 같고요. 부피 같다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기체잖아. 따라서 PV는 nrt, 요 값에서, 뭐, 위, 뭐, 시간이 흘러가든 위아래 가나 비교하든 간에 부피하고 온는 일정하다 있으니까 압력비가 바로 몰수비가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전체 압력은 전체 몰수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두개 부분 압력도, 아, 몰수비로 보시면 되죠. 2분 1대. 근데 이 값이 왜 나왔냐면, 위에는 A고 밑에는 B잖아. 그럼 요두 개의 얘는 몇대몇대몇인지 몰수비가 나오시면 요두 개는 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따라서 이두 개가 그래서 두 개의 몰수비가 몇대몇이냐 그걸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요거는 여기에 쓰면 되겠구나, 그거 하나요. 머리 조금 생각을 좀 해놓으시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가는 가대로, 나는 나대로 쭉 우리가 한번 각각 달려 보면, A는 그냥 24로 깔게요. 24 하면 3, 8, 24, 8이 16되고 6, 3 6 4, 24, 4, 7에 28되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전체 변화는 플러스 1이잖아. 애도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1, 2, 4, 8, 16에다가 A계수, 뭐 B계수, C계수, d 전체 계수에서 각각 값의 전 계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전체 계수도 플러스 1이니까 그냥 1, 2, 4, 8, 16 그대로 쓰면 되죠. 막. 일단 쓱 들어가게 되면 N은 플러스 안 아, 써도 되겠다 이거는 12증가고 28이 31되려면 3증가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음, 맨 위에는 A, B 있을까요? 12증가했으니까 12개의 B와 그 다음에 12개의 C와 합쳐서 28이니까 4개의 A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쑥한 방에 가면 15개 증가잖아요. 전체가 15개 증가하니까 15개의 B와 그 다음에 15개의 C와 합쳐서 31이니까 한 개의 A가 있는 것이 뭐? 얘는 얘대로 B는 내가 8로 까버리면 얘는 8 출발이고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15 됐으니까 얼마 증가지7 증가했잖아. 그럼 애는 전체 변화에 2배 하면 이 값이 나오니까 7이니까 여기는 14E와 그렇죠? 그 다음에 합쳐서 15니까 한 개의 누구죠 예, D가 되겠네요. D. 그리고 이제 요위 아래를 이걸로 묶어 주는 거야. 즉, 시간이 2분일 때 b는 2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b는 10이니까 여기서 그럼 2가 아니고 10이라면 6배. 6 배, 67에 4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2가 14가 아니고 42가 돼야 돼. 그럼 14를 42로 하려면몇 배? 세배 시켜 주면 되는 거이고 대체 끝. 그럼 문제는. 자, 4분일 때 밑에는 a, 그러면 이제 n은 1이고 이제 위아래 맞췄으니까 요 값은 다 3배만 시켜주면 위아래 다개수 맞는 거거든. 그러면 4분일 때 a의 농도에 k1 곱하면 되니까 a농도 1 곱하기 k1. 그다음에 위에 2분일 때 d, d의 농도 곱하기 k2 하면 되니까 d의 농도 3 곱하면 되잖아. 따라서 3 곱하기 k2. 따라서 k1분의 3, k2. 요게 17번 답이 되는 거죠.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웃음> 네, 드디어 이제 18번인데요. 음, 18번은 <웃음> 제가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풀라고 줬는지 <웃음> 좀 많이 과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진짜로 <웃음> 내 생각인데 뭐좀 많이 과한 것 같다. 그냥 그대로 농도로 정의되는 거 가지고 쭉 그대로 풀면 아마 아, 정말로 좀 되게 피곤한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보기, 기억이, 뭐 기억보기가 부위가 5분의 6이다. 그럼 전체가 2리터니까 애가 1.2리터고 애가 0.8리터고 때려 넣어가지고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 하려면 결국은 양쪽에 뭘 농도비가 몰농도비 때려넣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K값이 같다는 걸또 해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각각 또몰농도라든지 그런 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치? 아니, 뭐,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예. 그,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역상 같은 경우는 이걸 때려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이 나와야 된다고 돼야 되는데, 뭐, K값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오롯이 그냥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 우리가 이제 K 값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좀 몰수 나오고 기체에서 나왔을 때는 많이 쓰는 게 몰수로식 뿜었어 가지고 푸는 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잘 빈도가 많이 적은 것중 하나가 매우 적은 게 부분압력 쓰는 것들. 그거보다는 빈도가 좀더 있는 게 몰분율이죠. 그래서 그 부분압력보다는 쭉 문제를 봤을 땐 몰수로 쓰는 거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몰분율 쓰는 것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푸시면 약간 좀 줄어요. 풀이 과정 자체가 하트가 워낙에 그, 시간 안배가 너무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좀 줄여야죠. 그래서 쌤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 몰수로 쓸 건데, 요거 하나 먼저 좀 봅시다. 숫자가 4분의 1, 2분의 1나고 해가지고 너무 복잡해요. 숫자 자체가. 따라서 내가 숫자를 조금 바꿀 건데요. 우리가 몰농도로 정의된 평상수는, 형 일단 내가 뭐 A하고 B만 한번 해볼까요? 부피분의 A의 몰수. 그리고 위에도 부피 분의 C의 몰수, 뭐 N은 부피 분의 뭐 B의 몰수 이렇게 식이 돼 있잖아요. 그근데 내가 여기에서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A 몰수를 내가 1이라고 썼어, 네배 시켜서. 그럼 N은 2몰이 되고 N은 4몰이 됐어. 그래서 전체 몇배 시켜버렸지? 네배 시켰잖아. 그 자, 그 상태에서 l 를네배 L을 네배 L을 네배 하면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L만 네배 시키면 K값이 틀어져 버리지. 그런데 이제 전부 다 기체에서 K값은 내가 일정하게 두고, 요 값을 몰수를 4배 시켜서 쓰고 싶을 땐 방법이, 그렇죠. 똑같이 부피도 4배를 시켜줘버리면 끝나는 것이 뭐. 오케이? 따라서 내가 숫자를 좀 바꿀 건데, 몰수를 4배 시켰거든? 그러면 K값을 똑같이 쓰려면, 그렇죠. 부피도 4배 시키면 돼요. 그럼 요거 두개 합친 부피가 2L라고 했으니까, 1, 2, 4일 때 전체 부피는 8L구나 하고 바꿔놓고, 이제, 계산을 좀들어가자고요 자, 그리고 반응을 했을 때 어, 에이씨, B가 없으니까 왼쪽 1에서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잖아. 역반응의 전체변화는 플러스 1. 그렇지? 1 증가하면 1 생기고 1 생기고 1 사라지고. 그렇죠? X 증가하면 X 생기고 X 생기고 X 사라지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여기, 여기에서 몰 분율 이용을 해가지고 왼쪽 여기 1에서 A하고 B하고 C가 얼마인지 내가 맞춰줄 건데 몰 분율 8분의 3은 자 전체 볼 수가 할게요. 여기 1, 2로 쓰면 전체 3이잖아요. 3인데 X 생겼다 합시다. 3 더하기 X 역반응 우세니까. 그리고 위에는 A의 몰 분율 1 더하기 그렇죠. X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 풀어주는 거야 3X 그다음에 8X니까 5X는 <웃음> OX는 3, 3 9, 8, 1이니까 1 떨어지겠지 그래서 X는 0.2 아 A가 0.2 생기는구나 그래서 여기에는요 1.2몰의 <웃음> A하고 B도 0.2 생기니까 0.2몰의 B하고 C는 0.2 사라지니까 1.8분의 C 됐어요 근데 이 숫자도 좀 보기가 좀 그래서 내가 다시 또 뻥튀기 한번 시킬 겁니다 몰수비가 1대, 6대 9. 전체 몰수 얼마 나오죠? 16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몇배 뻥튀기 시킨 거야? 0.2를 1로 했으니까. 5배 시킨 거죠. 따라서 애도 다시 5배. 그래서 40. 전체 부피를 40리터로 잡아놓을게요. 됐죠 음, 40으로 잡아놓고. 그러면 내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다시 이 녀석을 내가 5배 시켰으니까 여기에 시도 20이라고 되는 거지. 자, 40이라고 잡아놓고 이제부터 풀 건데, 내가 이제 마지막 쓸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렇죠. K값이 같다는 것밖에 못 써요. 그럼 내가 K값을 뭘쓸 거냐? 음, 요거는 지금 써먹었으니까, 뭐 칸이 오절할 수도 있어서, 요좀 지울게요. 개념적인 거라서. 에? 몰수로 정의되는 K를 쓰, 몰수로 한번 표현이 되는 K 쓸라고요. 밑에는 A 몰수. B의 몰수, C의 몰수 곱하기 부피에 1승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1하고 2에서 1하고 2에서 K값이 같거든. K값이 일정하거든. 그치? 야, 그러면 뭐 나오겠어? 이 식에서. K값이 일정이라는 건요거 A, B를 싹 넘겨버리면 요거 나오겠네. 여기다 쓰자. 응. A 몰수 B 몰수 곱을 C 곱하기 부피. 즉 A가 몇배 됐니? 곱하기 B가 몇배 됐니? 는 C가 몇배 됐니? 그리고 부피가 몇배 됐니? 그걸 같다로 써버릴 거야. 즉 1보다 2다자 여기에서는 C 있었잖아요. C. 그럼 역발른 우세니까 음, X몰에 A가 있다 하고요. 다음에 X몰에 B가 있다 하고요. C는. 20 X가 되고 이거 전체 몰수는 16 떨어지고요. 이거 전체 몰수는 싹다 더하면 20 더하기 X가 떨어지겠죠. 전체 몰수는 왜 썼냐 하면 부피 때문에. 부피는 전체 몰수의 비례니까. 지금 우리는 몇배 됐는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그 그치? 따라서 1보다 2가 몇 배인지 갈 겁니다. A는 6이 X 됐으니까 6분의 X 배. 다음에 B는 1이 x 됐으니까 x배는 c는 9가 20-x 됐으니까 9분의 20-x배 부피는 16이 이거 됐으니까 16분의 20 더하기 x배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자꾸 자야 3, 2, 6, 3, 3, 5, 9 2, 8에 16 그럼 넘어가면 3, 8이니까 24x제곱은 이건 풀수 있죠? 지 400-x제곱 됐지? 않? 그럼 요거싹 넘어가면 25x제곱이니까 x는 25x제곱이 400 그럼 25는 5의 제곱 400은 20의 제곱 해서 4 떨어지겠네요 그치 않? 아, 그래서 렇그아너 이제 끝났는데 됐어요 4야 너 4고 너어 16이야 어 그래서 여기는 24야 실제는 저게 아니죠. 우리 전체 얼마 곱해줬어요? 우리가 어, 2를, 2리터가 를 아니고 40으로 했잖아요. 몇배 해줬어? 20배 줬잖아 20배. 그렇지? 따라서 실제 값은 얼마? 20으로 죄다 나눠줬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기억보기, 부피과합니다. 여기는 몰수가 16이고 여기는 24니까 몰수비는 몇대 몇이지? 8, 이 16, 8, 3, 14, 2대 3이죠. 그러면 저기 오른쪽 부피는 2리터에서 전체 5개중3개 부분을 차지한다. 5분의 3 맞죠? 다음에 니은보이 K고예요. K K는 어쨌든 요값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뭐 부피를 다 뻥튀기 시켜주면 K 값은 안변한다했으니까 그래서 K는 계산하면 A의 몰수 6, B의 몰수 1, 그 다음에 C의 몰수는 9 곱하기 16. 그러면 3, 3은 9, 2, 8에 16, 3, 8에 24 떨어지네요. 그래서 25가 아닌 거고. 다음에 나에서 피스톤을 제거해버리면 둘다 섞어버린 거잖아. 그럼 둘다 섞었으면 A가 몇개 있냐 하면 섞었을 때 10개의 A, 그 다음에 B는 5개의 B, 그 다음에 C는 16 더하기 9니까 25개의 C. 전체는 40대죠. 그래서 몰분율이 4분의 1 나온 거예요. 음, 섞었으면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4분의 1일 거야. 그럼 이게 평형인지 아니지만 따져주면 되잖아. K 값 때려놓으면 되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음, 우리 수수수수수수수. 어, K 밑에는 A는 10, B는 5, 그 다음에 C는 25, 그리고 부피는 40. 아이고 복잡다. 싹싹 치워지고. 5, 5, 25니까 N은 20 떨어지네. 24가 나와야 되잖아. 2 2니까 Q값이 더 키워야 되겠지? 정반응 우세. 그러면 정반응 우세니까 A의 양은 줄어들겠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또 다른 풀이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나는 세은요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시간 내로 어떻게 풀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19번. 예, 어쨌든 간에 방금 18분 풀었는데 화투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화원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좀 과감하게 점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바꿔치지 음, 마시고 19분 갑니다 네, <웃음> 점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예, 이것도 반응속도죠 숫자를 여러분들 잘좀 찍어서 맞춰야 된다는 거 이것도 개수는111 전체도 1이니까 그냥 그대로 다 쓰시면 될것 같고 어 에도 마찬가지죠 그 가하고 나가 온도가 달라요 가하고 나가 온도가 다르거든 온도가 달라 그런데 이제 가하고 나에 대해서 b하고 c 그러니까 가에서는 2t일 때 그리고 나에서는 4t일 때 b하고 c에 뭘쓸가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온도가 몇편지는 구하라고 안 나왔고 그냥 몰수 같다는 걸로 위아래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치? 그리고 그 우리가 여기에서 가에서 쭉 가게 되면 가, PV는 NT에서 그 가나 비교 말고 가 내에서만 쭉 가면 온도 일정이잖아. 강철 용기인가 부피는 일정이고 그렇지? 따라서 압력이 바로 몰수에 비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BC의 몰수압과 A의 몰수라는 거지 뭐 그치? b, c의 몰수, 아까 a의 몰수. 자, 그래서 a의, a의 몰수는 뭐, 8, 4, 2, 1로 줄 거거든. 그리고 그들의 몰수 b니까 b는 깔게요. 그리고 이제 뭘 찍느냐? <웃음> 1, 2, 4로 찍는 거죠. 모두 있어요. 1. n은, 어, 2. n은 2, 8에 16. n은 4. 4, 3, 12. 그럼 여기에는 초기 값 준비해 놓으면 되고. 그렇죠 1, 2, 4, 초기 값 8.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뭘 따지느냐? BC, 생성물의 하. 걔도 똑같이 반반반 증가하면 되니까. 즉, 여기에서 A가 2 줄었잖아. 그러면 2 줄면 BC는, 그렇죠. 4 증가하면 되는 거고. A가 1 증가했잖아. 1 줄었잖아. 그럼 BC는 2 증가하면 되고. 그 비율이 맞잖아요. 즉, 화학 반응식 개수비는 몰수 변화의 비인데, A의 변화와 BC의 변화비가 2대, 2대1. 애도 2대1이잖아. 그럼 이렇게 맞추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찍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찍으시면, 12, 오거 4죠? 그럼 애는 얼마 해야 되지? 잠깐만, 또 이게 반이죠? 2, 4, 8. 아, 4 되네요. 8 증가해서 1 2 됐으니까 여기는 4. 따라서 초기에, A하고 B의 몰수비가 8, 4, 2대 1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small, b는 1 이렇게 하나 뽑아내는 거고 B는 구했습니다. small, b는 1이라고. 자, 이제 문제는 밑에인데 밑에서 나에서, 가에서 2, e, t일 때 b 의야 그럼 B는 처음에 이걸 내가 4라고 할게요, 4. 그러면 4에서 A가 얼마 사라졌지? 6 사라졌잖아 A, 6 사라지면 B는 6이 생기니까 여기에는 10개의 B가 있거든 10개의 B 따라서 이것도 13, 1 인데요 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10개의 B라고 쓸게요 그냥 찍어서 1 3분의 1을 그냥 13으로 깔게요 그러면 거기에선 세개의 C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그럼 여기는 한개의 A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그럼 이 과정에서 A하고 C, B는 없었거든. 그럼 초기값 하면 B가 10개 생겼거든. B가 10개 생기면 A는 10개 사라져야지. 그럼 A가 10개 사라져서 한개한개 남았으니까 11개의 A. 됐지? 그리고 어 잠깐만 그러면 C가 안 맞나? B와 C의 양이 잠깐만 아이고 근데 자꾸 반대로 썼구나. 여긴 B고 여기는 C인데 이 새끼는 B고 여기는 C인데 그렇죠? 다시 다시 그냥 여기서1개의 C 그럼세 3개의 B, 1개의 A 써가지고 한번 쭉 가보죠. 그렇게 다시 한번 대해서 어, B가 세개 생겼잖아. B가 세개 생기면 A는 세개 사라졌으니까 세개 사라져서 하나 네개의 A인 거고 그렇죠? B 세개 생겼으면 C도 세개 생겼거든. 세개 생겨서 열 개니까 일곱 개의 C인 거고. 뭐 이렇게 쓰면 아직까지 뭐 특별히 걸리는 거 없잖아. 반감기? 뭐 온도가 다른데 뭐, 그렇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A가 네 개가 한개 됐으니까 반에반 줄었잖아. 아이 새끼는 2분이 반감기인가봐. 2분이 <웃음> 반감기 딱 써가지고. 그럼 여기는 A가 반 줄었을 테니까 A 두개 있을 거고. A 두개 사라지면 B는 두개 생기고. C도 2개 생기니까 9개 C 되겠죠. X. 자 초기 A보다 C가 4분의 7배, C는 4분의 7 떨어지고요. X는 그대로 계산하면 답은 C는 4분의 7. 그리고 X는 밑에는 B, C죠? 11분의, 그리고 위에는 A, E. 그리고 small, B는 1이니까 씩 나누게 되면 22분의 7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다시하게 5번. 그래서 뭐 반응속도는 그냥 대충 요거 했지. 1차니까 찍어서 그냥 했어요. 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20번. 음. 자, 이거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형 상수 문제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나왔던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수로 쓸 거냐 아니면은 뭐 부분 압력 쓸 거냐 또는 이제 그 몰분율 쓸 거냐. 사실 뭐 부분 압력이나 몰분율이나 그 비슷하기는 해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식 머릿속에 다쭉 뽑아내 놓으시고 봤을 때 몰수를 쓰게 되면 부피 항목이 있는데 부피 항목은 이 피스톤이거든. 강철용이면 모르겠지만 피스톤이니까 변해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부피가. 그럼 그때마다 내가 PV 이런 NRT 써가지고 부피가 어떤지 다 개선을 해줘야 되거든. 좀 피곤할 것 같아. 자 그런데 온도는 일정이잖아. 온, 아 온도 다르구나. 쌀이 응? 그런데 여기 피스톤은 특징이 뭐 있어? 전체 압력이 일정하잖아. 그럼 전체 압력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렇지 몰 분율로 표현된 거. 따라서 밑에는. 어... a몰분율의 최고 위에는 b몰분율의 1승 곱하기 p분의 rt. 근데 어차피 우리가 몇벤지만 써줄 거니까 r은 지워버리자고 따라서 p분의 t 그리고 2에서 1빼니까 1승. 이거는 전체 압력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압력 일정이니까 치워지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평형 상수가 몇벤지를 내가 써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저기 보기에서도 t2분의 t1의 평형 상수 p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그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몰 분율만 따져주면 되겠네요. 몰 분율만. 참고로 반응물 한정류 생성물 한정류니까 분자량 B는 1대2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A의 분자량 1, B의 분자량 2. 그럼 이걸 가지고 뭘쓸 거냐? 질량비 나왔으니까 몰 수로 바꿔줘야지. 그래서 니은 지점부터 A, 2g, B, 3g. 3g이면 2분의 3이니까 좀 바꿀까요? 뭘 비율만 알면 되니까. 두배 시켜서 4g, 6g. A, 4g이니까 A, 네개 그다음에 B, 6g이니까 B, 세개 3, B. 즉, 이런 식의 몰수비로 있다. 그러면 전체는 7개. 몰분율, 7분의 4, 7분의 3. 됐지? 기억지점 어차피 두개밖에 우리가 못하니까. 1, 4, 그러면 기억지점 그대로 쓰면 A는 한개 B는 분자량이 2개. 전체는 세개 3분의 1, 3분의 2, 몰분율. 오케이. Okay? 그런데 이 문제는 또 하나의 조건이 뭐가 있냐 하면 여기서 이제 부피 계산을 해야 돼. 부피 계산을 하려면 어, 전체 몰수가 몇 대몇인지 알아야 되거든. 기역리원에서. 그럼 전체 몰수 어떻게 맞추느냐? 온도만 바꿨지 초기 양은 똑같거든요. 그렇지? 따라서 이두 개가 초기 양이 얼마인지로 그걸로 내가 조작을 해, 해주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한쪽으로 몰라고 했죠 b를 a로 다 몰아버립시다. b 세 개를 다 반응시키면 a가 여섯 개. 그럼 n은 초기값이 얼마? 10으로 되는 거고. a만 열개 넣었을 때 이런 형태 4몰 3몰 가능한 거고. n은 b를 두 개를 다 없애서 a로 몰아버리면 a가 4몰 생기니까 다섯 개. 5몰. 그렇죠? 따라서 a만 5몰 넣었을 때 12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실제 초반에 넣었던 a하고 b의 몰수 합은 같이 다양 같거든. 따라서 아, 너 10이고 너 5면 실제는 n은 몇 배? 두 배씩 시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 지점에서 몰수비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7몰, 6몰. 몰분율은 3분의 1, 3분의 2.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 작업 끝났어. 자, 우리가 부피할 때 온도가 바뀌었잖아. 부피는 PV는 NT에서 온도가 변화, 변화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온도가 몇대 몇인지 도 알아, 알아줘야지 부피 비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온도비는 그렇지. 여기에서 구하는 거지. K값에서 가겠습니다. 따라서 1번 K값에 적었을 비... 거예요. 1번 번호 적어줄까? 1번 요식에 대입해서. 자, 그래서 T2분의 T1이니까 T2분의 T1 이렇게 비교하려고요.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 K값은 몇 배지? 24분의 5배. 는. 자, B는, 음, 분자니까, 그대로 기억분에 니언해주면 돼요. 뭘 분류를. 3분의 2가, 3분의 2가 7분의 3 됐잖아요. 그지 따라서 N은, 6것분의 이거니까, N은 그대로 7분의 3 써주시고, N은 나눠야 되니까, 인벌스에서 곱해주시고 뒤집어서 2분의 3으로. 그 다음에, 온도, T1분의, T2죠? 쏘리, T2분의 T1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a제곱. a는 분자 나눗셈이 밑에 분자 분모에 있잖아. 아좀 분자 분모가 자꾸 헷갈려. <웃음> 밑에 있는 게 분모죠. 어이? 따라서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면 되죠. 뭐 뒤집어졌을 때에는. 따라서 n은 a의 몰분율을 이것분에 이거 해야 되니까 n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3분의 1. 그러면 제곱이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또는 9분의 1 써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요 이것분에 이거니까 7분의 4. 인버스 해줘야 되겠지. 그럼 뒤집어서 4분의 7? 4분의 7? 피는 아이쿠 피안 좋으시는구나 소리 소 쿨라 뻔했다 암 아이씨 압력을 바꿨네 아짜 압력 구해야 되지 어차피 이것을 연수밖에 없겠다 압력 할게. 아, 압력 도 요걸로 해야지 분모에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따라서 이것분의 이거니까 3 그대로 써주시고 왔다 길다 그럼 적겁해줄걸 그리고 다른 옆에 옆에 의 거는 21분의 5로 바꿔주시면 t2분의 t1이 몇 배인지 나오는 거죠. 지우면 돼요 그냥 슥슥슥슥 슥슥 지우시고, 그 다음에 73, 21 지우시고, 그 다음에 어또 4, 4, 2, 8, 8, 3, 24 이렇게 또 되고 또 지우시는 거 없나? 아, 이 5, 5 이렇게 또 지우시고. 이쯤이면 남는 것좀 하면 되겠는데 4 남고 7 남고 아이쿠 여기도 7 7 지워지네 7 7 지워지고 그렇죠? 7 7 그러면 4 7도 안 남지 아안 남지 여기 아3 남고 여기 계산할 때 실수 많이 하더라고 내가 따라서 T2 분의 T1은 이 계산은 니들이 더 잘하겠다 요것만싹 넘기면 되니까 3 분의 4 나왔죠 그럼 T2 분의 T1 나왔으니까 이제 2번 기체의 부피비, 기억보다 니은이 몇 배인지, 이거 계산 들어가면, 2번. 부피는 PV분의 NT. 따라서, 몰수 몇 배, 온도 몇 배, 압력 몇배 하면 되잖아. 기억분의 니은, 기억분의 니은, 요거 그대로 가시면 되니까. 그러면 몰수부터 갑니다. 몰수. 여기, 저, 이걸 봐야 되죠. 여기 몰수는 6, 여기 몰수는 7. 두 배씩 해야 되니까. 따라서 몰수는 6분의 7배. 온도는? t2분의 t1 여기서 계산했잖아요. 3분의 400. 압력은 반대로 곱해 주면 되죠. 분모니까. 반대로 몇인지 그럼 여기 압력은 5분의 21 n 는 3. 5분의 21이 3 됐으니까 3 그대로 쓰시고 25분의 25분의 21은 뒤집어 주시고. 아, 치워야죠. 7 3 21. 3721 맞죠? 그다음에 아 어, 이거 3이죠? 2. 그렇지? 그러면 얼마 나오지? 3, 3 9, 2, 5, 10. 9분의 10. 그래서 저거 하나 구했고요. 이제 X만 구하면 돼요. 그런데 X는 여우 값인데 우리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보시면 질량 비가 같죠? A는 안 구해도 돼요. 질량 비가 같지. 그럼 질량 비가 같으면 몰수 비도 같죠? 몰수 비가 같으면 그렇죠. 몰 분율의 B도 같은 거죠. 몰 분율의 비가 같은 거죠. A의 몰 분율이나 B의 몰 분율이 같다 이거니까. 오케이? 따라서 요거 그대로 써버리시면 되는 거야. 즉 내가 저기서 궁금한 건 P, 압력이잖아. 그러면 3번, 이 녀석은 요 3번.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식에서 아, 압력은 K분의 T야. 그래서 온도가 몇 배고 K가 몇 배인 지로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 압력은 1이었잖아. x 몇 배지? x배. 그래서 x는 됐죠? 온도. 이것 분의 이거니까 t2분의 t1이죠. t2분의 t1이니까 3분의 4. k 값은 반대로 하면 되잖아. t1분의 t2. t2분의 t 1에 24분의 5인데 t1분의 t2 하면 되니까 5분의 24. 그러면 3 8에 24. 그러면 n은 5분의 4 8에32 되죠. 따라서 마지막 전체 값이 x, 5분의 32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9분의 10 곱하는 거니까 5, 2, 10 해서 9분의 6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마지막 20번. 아이 시간대로 이거를 다풀수 있는... 어쨌든 1등급 나오는 40몇 점 이상씩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게 존용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시간 내에서 이걸 푼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 20번까지 해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와 새롭고 기존에 없던 신유형이고 이런 거는 없어요. 18번 정도가 좀 많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오바예요. 쌤이뭐 잘못 풀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없고요. 중간중간 변수 처리하는 거라든지 조금 연습 좀 해놓으시면 음, 아마 어지간하면 한 44호점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하여튼 시험 본다고 마지막 9월 평가원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 20번까지 문제 에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끝 네.